들가자 아들아 가자입니다 137만 자, 하이고. 자, 오늘은 제보 들어온 덱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덱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평일님이 제보해 준 덱입니다 뉴 연반덱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제가 한번 꾸려서 보여 드리도록 하죠 자. 바로 요 덱인데요. 김평일님 제보의 뭐, 성물 얘기는 따로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실험하는 거 성물을 한번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기게다 8개가 금방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결. 그 무엇보다 빠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 차크다감 들어가고요. 제가 평소에는 패서를 좀 쓰는 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한번 오늘 이 덱을 더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일단 음식을 생명력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김평일님은 잘 되는 거 맞죠? 이거. 어, 잘 되길 기대하면서 약간 미심적이네. 특급이 어, 조금, 특급 어? 32만. 오, 어, 이제 아무나 맞는데 오늘. 이러다가. 자, 일단 어떻게 해야? 설명서, 자, 설명서까지 친절히 보내주셨어. 일단, 어, 자세 쓰시고, 버프 쓰시고, 그지? 그리고, 잭라이트까지. 우리 자세 잡고, 어, 버프 올리고, 상대는 이성 이상 못 쓰고, 버프 못 쓰고, 이렇게 해놓으라 이거잖아. 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설명서가. 그 다음에는, 패단화 연방 중에 패잘뜨 애부터 필 채우면 된다. 어, 오케이. 자, 보자고, 보자고. 뭔가 심플하고 강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얘기대로라면 자 팝팝팝 한번 쑤시고 있고 일단 뭐 자세를 잡고 있으니까 10살이면 어떻게 하긴 좀 그럴 겁니다 근타로 들어있는 페이엔입니다 아 페가 누가 잘 떴노? 연반도 잘 떴고 고소도 잘 떴네 아, 상대 버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연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반으로 가서 한번 더 가고 연반 필살기 만들어졌네 어 야, 이거 잠깐만 여기, 여기 능성 있는데 진짜? 짜자작! 와 이거 31만 8천을 어, 긁어버리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벌써 체크 메이트 맞습니까? 때마침부터 신부댁이다 보니까 버프를 막 가지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된다? 딜이 어떻게 된다? 미치분다자 이번에 딜맞점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 뭐 다, 야 몸이 다 개박살나플거야 뭐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또 그다음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뭐다 살상해 볼 수도 있고 어, 아니 끝났어 끝났다고요 자, 갑니다. 바꾸다! 자, 연반, 연옥에 쓰도록 반입니다. 137만. 그 정도 뭐, 어, 어, 어. 잠막 아서하고, 막, 그, 뭐, 아서의 그, 인간 종족 생명의 상승, 막, 이런 거 없이도, 그죠? 지금 그냥, 130만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 야, 셋다 맷집 좋고, 셋다 여차하면 올킬 낼수 있는, 와우. 그리고 제가 패서를 지금 성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패서 쪽 필살기의 게이지가 또꽉 차면 뭐였더라?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공격 관련 25%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일단 자세가 괜찮은데? 합쳐서 쓰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왜냐하면 또설명서에주의사항 어, 해가지고 상대 리무르가 있을 때는 첫 턴에 연반 회복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나 더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이제 회불 걸기 때문에, 회불을 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다이앤 쪽으로 조금 어, 필살기 게지가 빨리 좀 갔습니다. 이? 이제 다이앤은 이제 스스로가 도발하고 있기 때문에 피, 필각을 잘 당할 수가 있겠죠. 견제를 좀 당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니야. 이거 그냥 다이앤 필살기 못 막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일단 내가 단단하니까 자신감이 있네요. 자 다이앤 궁 만들었고 자 회불 들어오고 있고 돌멩이가 떠버렸잖아 너 때문에 자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냥? 그냥 무식하게 해볼게요 자 갑니다 어그 다음 빡! 와 76만이 증자 갑니다 저승길의 선물이라고 야, 이덱 괜찮네. 야, 이거, 이거 농담 아닌 가이덱 되게 괜찮은 거 같다. 약간 인성 덱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계속해서 검증해봅시다. 음. 자, 좋아요. 자, 비델리. 첫 턴부터 날뛰지 않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세장쫙 준비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최대 생명도 올라가고, 회복도 되겠고, 봉도 돌리고, 도발도 하고 있겠고, 상대는 버프 못 쓰고, 이성 이상 못 쓰고. 자, 요번에도 다이엠패가또잘 떴네. 다이엠패잘 떴고, 연반패도 잘 떴어. 우리 어, 고소패도 잘떴을때뭐 할까? 야 이거 뭐뭘 골라도 내가 막까시 했구만 이렇게 하나만 이동해도 지금 미쳐버렸어 다행필 만들었지? 필살이 몇 칸을 채운거야 방금 초조도 가볍게 25만 9천 정도는 가볍게 한번 긁어놔 주는 정도? 야 연반? 뉴 연반덱이 기존 연반대보다더 좋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에카라스랑 쓰는 그연반대보다더 압도적인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적으로 만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랄까? 그냥 필각 하나 해주고요 이번에 십사리 안 죽여 볼 이번엔 조금 더 고통스럽게 나 필카 안 해도 되자 필사기 사용 불가도 그럴 수 있어 내가지고. 내가 자 이번에 조금 내가 조금 더 자극적인 장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세타 필사기가 준비돼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랄까. 자막 필사기 받았어요. 야 봐봐. 필카 했는데 필사기 받았거든. 근데 그게 까만색이 돼 버렸어. <웃음> 와 내가 미를 내다봤나? 저 어, 치보세요. 예, 치보세요. 우리 맷집이 좀 자신 있어가지고. 어? 화났네. 어, 근데 피차는 거 봐봐. 와, 우리 배서 피차한 거좀 봐봐. 어, 피차 이게 두 개가 준비됐구나.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자, 들어 들어가자. 뽀크동 일단 약하죠. 일단 상대 버프 없을 생 파일도 안터지고뭐또뭐 뭐 그런 게 없는데 요거 세다. 어저저저 25만. 이 한번 들어갈게요. 자 까크당. 그아정성 어? 이거 어, 뭐, 뭐 이거? 야, 이거 뭔데? 이거 왜안 죽었노? 안 죽었는데? 내가 이제 WP살기를 맞을 차례가 됐군요 아 연방 차단 잠깐만 연방 연방이 차단 걸린 상태에서 친게 아니고 치고 치고 해서 차단 걸린 거고 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요 이게 어 약간 약간 내가 장난치다 그런 거야 장난치다가 아고 지금 매섭게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어 와 이거 먹고 아하 아이씨 야, 근데 내가 보여줄게 우리 다이앤이 돌멩이가 크게 뜨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어 어? 우리 다이앤 무적이야 연반의 치료를 받고 근타리의 치료를 받는 다이앤이 얼마나 무서운지 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반 피사기또 만들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포도독 자 풀핍이면 어떡할겠네 풀핍 풀피. 풀핍이면 어떡할거야 자 다이앤 패 떴구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자극적이네 이런 상황에 맞들이면 너무 쉽게 이기는거 재미없을수도 있어 어 치보세요 한번 자 옆에 버프있네 버프가 얼마나 독인지 보여주도록 하겠어 자 가자 한번더 들어가자 얘들아 이따 앞멸이라도 파크당추상왕 투자구지요자 여기 약간 어? 이런 긴장감 연출 아 좋잖아 긴장감 연출 자 우리 다이앤 거의 무적같이 느껴지는데 죽일 수 있나 이다이앤는 어? 근타를 회복받자 연반 회복받자 야 이거 내가 생각이 너무 심한데? 내가 쉽게 죽여줄 필요 있나? 야 귀찮다 죽여버려라 응. 나 지금 연반 회복 야, 아무튼 계속 갈수 있었다 영상에는 좀 루지해질까봐 영상미 때문에 죽여주는거에요 지금 거의 풀스택이라 이거 한방 한방이 거의 필살기거든 이거 한방 한방이 지금? 야 비델리야 초라하냐? 초라해? 하하하, 나 이거, 시 야, 요덱그 마음에 드는데? 어, 조금,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이 있어. 아이고, 요것도 제가 그때 음소개해드렸던 그댁이죠 신부 초살댁에 이제 암멜 쓴 거. 무서워요저 덱. 그러나, 합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긴 한데, 그냥 매뉴얼대로 가겠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냥, 서쿠당, 봉봉봉봉봉. 쪽까지. 자, 요번에는 폐가, 뭐, 다이앤 것도 괜찮고요 폐서 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은데, 이번에 폐를. 페서가 날뛰는 거한 번도 못 봤잖아, 요 우리가. 지금 다이앤 필살기도 바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앤 쪽으로 한번 만들어줘봤습니다. 아모드 브레이커. 이것도 약간 이앤의그 어, 그 기술이랑 분쇄 기술이랑 비슷한 거잖아. 우리 폐서 선물 만들어줬는데 그 맛을 한번 봐야지. 이번에 이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지금 세진 상황이고. 자, 우리 피잘 찹니다. 피 굉장히 잘 차요. 예. 피피 채우고, 턴 넘어갈 때또 연방 끝에는 피또 또 차고 <웃음> 연방이 힐을 해놓으니까 턴 넘어갈 때마다 피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촥 차가지고 요야 이거 완전 개사기 같은 느낌이다 다이앤 누적 엄청 많이 됐네 그러면 우리 써주지 말자 궁 쓰지 말고 주피 25%까지 증가된 상태에서 한번 찍고요 호조둑 259,000 자 다이앤 딜 엄청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크레이지 러쉽 아 크덩! 17만 6 자, 오우야야야야. 장또치야야 야, 야. 죽겠다.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신부 두장 떴다. 아씨 잠깐만. 이게 아 형이 제 알잖아. 벌써 끝낼 수 있었거든? 근데 네. 어? 와 이걸 또 견디네. 우리 다이앤 또열 받았다. 내가 이시나리오 좋아하나봐. 우리 다이앤 돌덩이니까 봐봐. 이거 50만 다 찼을 거거든? 야! 야 끝났다! 야, 나 이거 너무 좋아. 이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거, 찢어버릴 거, 찢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 누가 맞을래, 이거? 아무나 맞아라. 아무나 맞아라. 자, 여기서 앞면을 찢으면 좋고. 자, 23만 올죠? 앞멜 찢었다, 이거. 자, 앞멜 찢고요 자, 갑니다. ,이. 크레이지 러쉐 22만 4점 어. 내가 또딜불감증이 슬슬 오기 시작했네 22만 4점 왜 이렇게 아쉽게 막 느껴지지? 아우 잠깐만 오저 아저 신부가 오늘요 신부가 이제 오늘 패가 좀 뜬다 어? 야 신부야 니궁 써볼래? 어. 요거 좀 많이 셀텐데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 오늘이 기르트 왜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톡 쳤는데 13만씩 나온다 이거야 톡 쳤는데 이거 마이, 13만 6천 자 들어갈게요 쓰나미로 펑펑 어. 이것이 바로 뉴 연반 덱이다 이 덱은 여러분도 진짜 실제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템 세팅은 연반만 생회 나머지는 전부 생철